안녕하세요 마리맘입니다 오늘부터 또한 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이번주는 마리맘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를 염려하며 음, 준비한 어, 고추 요리인데요 제가 고추 수확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음, 고추로 해먹을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 중에 또 한가지를 선택했답니다 옥상에서 따온 고추를 베이킹소다에 장판 담갔다가 깨끗이 씻었어요 우리가 먹는 먹거리니까 깨끗이 씻고 다듬고 해야 되겠죠 나리맘은 이런 거를 이렇게 씻을 때 장갑을 안 끼는 아주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음, 남편이 손 미워지니까 장갑 끼고 일하라는데 저는 그게 조금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맨손으로 물과 또 씨름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어, 그리고 손을 닦았어요, 그죠? 이제 어, 궁중팬에 아사기 이거는 일반 고추가 아니고 아사기 고추예요. 근데 아사기 고추가 여름철에 싸잖아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 어두울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장에다가 찍어 먹을까, 아니면은, 음, 다못 먹게 되면, 이걸 어쩌나, 물러서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먼저, 궁중팬에, 음, 마늘, 다진 마늘을 넣고, 아삭, 어, 아삭, 아사, 아니, 아삭이, 이렇게 굵은 거는 좀 잘라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익힙니다. 먼저, 거기에 익힐 때는 양념이 뭐가 들어가냐면요, 은 간장, 들기름, 이렇게 먼저 다른 것 많이 넣지 마시고요 그냥 일단 익혀주세요 이렇게 익히다 보면 어, 아삭이들은 물이 많고 굵기도 있고 이래서 물이 조금 자여, 자연적으로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조린다는 느낌으로 계속 좀 익혀주세요 돌려가면서요 물기가 생기고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약간 줄어들고 있죠 몸집이 그러고 났을 때 여기에다가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어, 이게 자체가 수분이 있어서 멸치를 넣는다거나 하면 은 멸치도 같이 부어 별로 맛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치 넣지 마시고요 간장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간장, 마늘 다진 마늘, 음, 물엿 약간 어, 통깨 마무리로 통깨 그리고 어, 처음에 들기름을 안 넣으셨다면 마무리로 들기름 이렇게 해서 드셔보세요 저는 이때 후춧가루를 약간 섞습니다 제가 후추가 들어가는 취향을 좋아해서요 이것도 제가 어릴 때부터 엄마가 여름이면 풋고추가 흔할 때 여름 반찬 없을 때 밖에서 일하시다가 급하게 들어오셔서 어, 일바지 이런데 그냥 어디 주머니가 있거라면 하고추막 따가지고 안 매운 걸로 따갖고 들어오셔갖고 급하게 해주셨던 그런 반찬 어릴 때지만 저는 여기서 나오는 그 국물을 되게 좋아했답니다 짭조름 달콤한 그 국물에 매력에 푹 빠져서 어 어려 제가 어렸던 나이니까 굳이 고추를 먹으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그 국물이 어릴 때제 입맛에 딱 맞았답니다. 그래서 많이 먹었던 그 기억이 나서 또 도전해봤습니다.